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랄,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다 코로나로 침체됐던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위드풍사협회 주관 성령충만 치유축복 집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늘만에알하시고이 시간 갈멜샤의 여호와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날씨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안에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어, 오늘 빼되시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다 코로나로 2년 동안 한국교회는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처럼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죠. "일등만 행복한..." 나라 많은 사람의 관심은 1등1등 1등. 올림픽에 나가서 꼴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꼴찌하면 어, 막 국제공항에서 파는 인파가 파냐하는데 금메달 따는 사람은 막 카페를 타면서 와 이렇게 하냐 하면. 근데 동메달도 따지 못하는 그런 샤르마 저 구석택에서 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연못에 물이 물이 팍 동할 때가 있어요 물이 동할 때 오늘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서 이베네스다 연못가에 물을 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심령이 동하기를축원합니다 아멘 좀 세게 좀 고맙겠습니다 물이 동해야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 61장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이 통분한 자 마음이, 마음이 통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삶에 대한 의지가 없고 마음의 슬픔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삶의 의지가 없는 마음의 상처가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엎히리 오주여 나를 받으소서 마음이 마음이 정한 마음이 삶의 의지가 없고 도대체가 네 힘으로 삶의 의지가 없는 그런 심정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만져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세게 해줘고 막겠습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어디가서 우리의 마음에 이 정함을 우리가 정결하게 위로를 받고 소망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내 하소연을 남편에게 몇차 차에 차에 차에 차에 차에 털어 놨다가 싸움이 돼요, 싸움차 돼. 차에 차 차에 차차가 얘들아, 내가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이도 나중에는 싸움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오살리 체제실 기정금식 기도니 심에게 천사가 내려왔어. 천사가 내려왔어. 물이 통할 줄믿래시 바랍니다. 내 심령을 오늘 뜨겁게 태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도요 백도가 되어야 해 백도가 저는 늘 의미를 가졌습니다 성령님 왜 설교를 하고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내 종아 너 물이 몇 도에 끓냐예 100도에 끓죠 너 쇠를 녹이는 쇠를 녹이는 온도는 몇 도가 돼야 쇠가 녹냐 그 여러분 보세요 가장 가장 기본적으로 나비나 어, 이런게 녹을 때는 1800도가 되면 녹습니다 그러나 강철은 강철은 5000도가 돼야 흐물물로가 내는 거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불을 끌어내리고 뜨겁기에도 온도가 물에 온다가 99도에서 머물러버려 99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100도가 돼야 돼요 응? 알렐루야! 알렐루야! 100도가 돼야 변화가 나는 거예요 영적인 온도가 5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5천도가 돼야 완악한 이 심령이 변화되고 내차가 무너지고 1800도 밑으로는 아무리 발번을 쳐도 변화가 안 됩니다 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 제가 제 나의 힘을 천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천도가 되게야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녹가되게 하시고 그렇게 30년을 기도했습니다몇 년? 여러분을 목회에 성공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고 지하실에서 아직도 지하실에서 월세를 내지 못하고 성도가 없어서 사모님은 생활고에 나서는 이런 처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이 이동할 때, 물이 이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병이 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십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들 원숭아기 더러운 귀신의 영들 아멘 좀 세게 주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목회도 잘 안되고 병도 안났고 귀신의 영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 이른 표적이 따르니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안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자에게 손을 얹는장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준비를 시바랍니다. 병만은 물러가라. 아멘. 세게 하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준비를 시바랍니다. 병만은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의 영도는 이 시로 운 면허니 한길로 왔다 이럴까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여러분 인생이 실패하고 그하나님의 용이 사나요? 우리 자 차장님 나의 등 뒤에서 하 나의 등 뒤에서 반주 나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던지요. 아예. 생키는 셧, 지고고로요 매일처럼 지쳐 않고 씹을, 아라, 알라 아라, 아라, 아라, 라 내가 쉐을 예, 리라 아라, 네, 를, 라 를, 을, 을, 나의 눈한번저 아, 이런 내라 라를 보어세 나의 인 생긴 애새, 그치고흘러요 내일 처럼 지낼까 싶은 라라 라라 라라. 에 할렐루야. 여러분을 한국에는 자살하는 영들이 판을 치고 있그 영들은 지옥에서 나와서 의지를 꺾고 어, 이 자살하는 영들, 이 영이단, 더러운 영들, 고진 영들, 개구리 영, 귀신의 영, 중풍 걸, 중풍 귀신 들려 중풍, 벙어니 귀신이 들어오면 벙어이가 되는 거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거둬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누가 보음 10장 18절만 씀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가 너희에게 어?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 뱀과 정가를 밟아 뱀이 뱀과 정가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해할 원수가 왜 원수 원수가 원수막이야 아버지 세게 주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중에서 서울상공에 권세를 잡고 한국교회를 도전하는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인이 아기를 출산할 때 용이 그 애기를 잡아먹라려고 아니 애기는 출산하자마자 하늘로 올라가고 용이 하늘로 따라 올라가다 하늘나라들어가지 못하고 지상으로 내려와 애기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더라 여자가 너교회 교회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안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나를 예수님을 예수님 당신 자신을 나를 미워하는 것 나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능력받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때 여러분도 능력받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때 반드시 이 사탄의 도전이 있는 것 그걸 이길 때 이길 때 역사가 이날 줄 미시바람. 여러분, 오늘, 근데 우리 주는계서는 뭐, 크아, 어? 대형교회, 뭐 그런 것도 역사지만 우리 주는서는 여기 이 38년 된 환자. 오사님, 나는 30년을 못해도 아직 가난을 못 벗어났어요. 난 30년을 못해도 아직 나는 지하실 월세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봐요 그렇게 생각 뭘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꼬발이 38년 된 환자 누가 관심을 두겠습니까? 여러분 병이 3년만 죽을 3년만 움직이지 못하고 두어 있어봐요. 누가 그를 또 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봐요. 어? 목사님 그걸로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귀신하면 들려봐요 그 더러운 마음 우울함 우울 우울의 마음 진노로 그러나 그래서 기도해 할렐루야할렐루야그대 여러분 오늘 출입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충량 이 저주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 가정에 환자가 있어봐요 가정에 장애인이 있어봐요 대가정에 귀신 있는 사람이 있어봐요 그 저주의 자리에 우리 천력에서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아멘, 세게 해주셔야 돼. 아렐루야 여기 혹시 귀신들리다 있습니까?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남편의 외도로 자녀의 그다 영들이야, 영들이야, 영들이. 자녀가 왜말안 들을까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뭐 있어? 이런 용들이야 용들이야 용들 근데 성경이 분명히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의 종말에 너희는 주 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기도에서 강한 능력을 가져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강한 능력을 가져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나와서 소리치고 물러가라 해서 물러갈 일이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 이거는 기도로 써이기 쓰기 원래 38년 목사님 안 돼요 나는 할수 없어요 나는 교회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내 병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내 거로만 들기를주원할래라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야 동랑아 잠자하라 이것이 아이고 뭐모사님은그 통화에나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능력이말씀이요이3 8년 환자는 예수님 말씀은 능력으로 받아들였어요모사님말씀예수님의 말씀은 이네 삶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받으시잖아요 합니다. 내 네, 마음을 동해야 돼. 그래,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매 맞아 가지고 빈민 빈민에서 빈민촌에서 뒹굴었어요. 인민철에서 10년 동안 뒹굴보서 그대의 출입에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오 밀리뽀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따에서 따라서 내게, 따라 내게 내게 능력 주신 자랬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상기도 했습니다 능력봉, 삼각산 능력봉 그내 집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알렐루야 38년대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철학이 아니 도덕이 아니 학문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말씀인 줄믿으시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네가 낳고자 하느냐 주님 주님 물이 나를 놓아줄 사람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주님 나돈 없어요 아파요 자식이 속섭이요 가난해요. 살기 힘들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개척계의 목사님들도,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납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납니다. 그 조금 도움이 없어. 도움이 없어. 지하실에서 30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녁에서, 우리 저녁에서, 이가 낳고 자느냐? 알렐루야. 이가 낳고 자느냐? 이가그 저주를 걷어버릴 거냐? 이 자리는 저주의 자리요 저주야 물러가라. 저주를 걷어내고,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이 한가닥 희망이고 소망, 다른 걸, 말씀이 한가닥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요한봉 14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은 누가 갖다 줍니까? 어시마기가 갖다 줍니다 내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이별로 오느니 내가 처소를예비하면나 있는 곳에 대리로 오리라 6장에 나는 길이오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 5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말씀을 다른데 가벼워지 마세요 여러분 고기도 있잖아요 자연 맛 그, 그대로고 맛있는 거예요 그 양념을 치면 양념 맛으로 고기를 먹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 인생이 대박날 줄 믿으시오 할렐루야 이제 힘을 얻어 저도 이 힘을 얻었어요 아 나를 도와줄 따서아 다르브 아, 다르브 아, 다 아, 나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네. 나를 나도 나도 나를,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도 나를 관심을 가지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네. 이 작은 저주에서 살집하나냐 예. 예수님 나 낳고 싶어요 나 능력받고 싶어요 나목회에 성공하고 싶어요 나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럼 너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면 돼 그래 그러면 너너 너 일어나거라 너 일어나거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자리를 자리를 들고 일어. 이 자리가 뭡니까 자리 이 자리 자리 이 자리가 고질고질 하고 38년 동안 매일 깔았으니 노덜노덜 하고 고질고 때묻고 이게, 이게 과거야 과거 과거 내 인생의 본성이야 고질고질 고질고질 저 때가 무더워주 더럽고, 어? 이게 운명론, 운명론, 운명론. 어?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을 것 같아.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될것 같아. 나 원래 가난하게 살아야 돼. 나는 원래 이 운명론, 그쵸. 성황윤리 생황윤리. 전도 좀 하세요. 기도. 아이고 목사님. 어? 아침에 이 더운 아침에 이 더운 날에 아주 일 일하고, 어? 몸이 천근 만근인데 천근 만근인데 어떻게 교회 가서 기도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상황윤리야. 상황윤 상황윤리, 상황윤리. 어? 상황윤리.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를 들어라. 응? 그 자리를 틀어 안 된다는 안 된다 부정적인 이 자리를 너 들어라. 들어라. 응? 할렐루야. 너를 놓아줄, 사람이, 너를 놓아줄 사람이 없니? 너를 놓아줄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거기 앉아 있었니? 내가 너를 도와주마. 어? 내가 너를 도와주마. 얼마나? 어? 얼마나? 예수님, 아무도 나에게 관심, 아무도 나에게 가, 관심 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사람들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8년 목욕이라 했겠어. 아이고, 아이고, 저, 아이고, 저 냄새나. 아이고, 저리가. 아이고, 이런 아이고, 그런 얘기만 했지. 아무도 이 더운 날에 누워있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이, 물이라도한잔 여러 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 아무도 관심도는, 가난한, 가난한 목회자, 개척교의 목회자, 아, 누가, 누가 뭐, 그걸 또 보겠어. 그러나, 우리 철이께서 찾아오신 절배의 시간. 우리 철이께서 찾아오셔서 이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네 저주를 거어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를 거어내라 자리를 들으라. 저주를 거어내고 일어나라. 걸어나라. 현실에 는 환자는 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이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생기가 생기가 말씀 속에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이 말씀이 생기가 있어서 말씀이 들을 때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어둠이 영역 사탄 마귀가 내 마음속에 주의의 면적이 있어요. 아이고, 한, 한강에 가볼까? 한강에 가. 한강에 뭐하가갑니까 한강에. 한강 나리로 가볼까? 이사탄마에는 아주 그 음사람 분위기와 그 어둠을 끌다니면서 사람의 마음을 포로로 잡아요. 그래서 절망으로 끌어.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에 새끼가 새끼, 새끼. 사람을 움직이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되는 거야. 어? 4 8년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계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잡으세요 우리 앞에는 거대한 골리앗이 골리앗이 길을 막고 있어요. 골리앗. 곤랏.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육급이 한 배면은 키가 크고 이게 원수마냥 위협 키가 크고 어? 여러분 근데 그 곤랏을 깨뜨리지 못하고 항상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곤랏을 그대한 곤랏이 우리 앞을 막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곤랏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어? 어릴 때 성령 받은 성령의 기름 받은 다윗이 곤랏을 깨뜨렸던 거예요 아멘 곤랏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내 네 앞길 가로막는 골앗을 하늘의 말씀을 깨뜨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시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백성이 오면 출입을 겪게 보면 은 네, 여러분 홍해바다가 넘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넌 홍해바다를 하늘의 말씀의 능력을 이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람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대박을 향해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장애물 앞에 홍해바다 앞에 겁먹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 상태로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물이 무서워요 물이 무서워요 아이고 뒤로 보니까 애국군대가 추경합니다 이거를 진태양난진태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러나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어요 말씀의 사인을 받기 위해 실험을로 출합니다. 노려 떨며 지팡이를 높이 들고, 지팡이를 높이 들고, 홍해를 갈라라. 아마 좀 세게 좀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가른 사람은 성장 홍해를, 그 하나님 말씀의 순장에서 지팡이를 높이 들 때, 죽음 같았던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통수죠, 통수죠. 길이 열려라.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이 집회를 통해서 미드봉사회 주간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래로야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봉대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막이를 꺾지 않고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원수막이를 꺾지 않고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통수진, 열려라, 열리는 역사. 저주의 자리, 수십 년 동안 나를 지배하는 가난,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자리를 들고 일어나시기를 주하나. 할렐루야! 여러 기적의 배우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아들인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요, 요 한복의 시험장에 나사로의 부동가에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불안 마음을 그치고, 무슨 불의 예, 아, 아버지 우상을 숭비하는 이재용이는 저렇게 잘 사는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들이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경제적, 경제적 삶이 묶여있습니다 하늘, 하늘 열어야 돼. 하늘 문을, 하늘에는 여러분, 하늘날에는 우리가 평생을 쓰고 나면 무궁무진한, 무궁무진 수천조 수천억 무궁무진한 쓸수 있는 하늘의 축복들이, 하늘에 싹 거야. 어? 이걸 열 l e l u j a h h a 할렐루야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오 a h h a l l e 수야 원수야, 원수야. 주님이 왜우셨다 그래도 저도 성령받지 못한 사람은 안타까워. 왜 저럴까? 왜 성령을 받지 못할까? 왜 성령의 기름 을 받지 못할까? 왜, 왜 예수님이, 예수님이 안가요크나사이보덤까지 산을 노리면, 아버지요. 예수님의 통분이이 죽음이야, 죽음. 아버지요. 내가 오늘 저것을 전복하리라. 나의 기도를 그 힘을 감시합니다 나사라 여러분 누가 감히 예수님 말고는 누가 감히 죽은지 나으려들어서 썩어 냄새나는 그 무덤을 향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멘 좀 해주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해 나사라야 나오너라 예수님 말고 누가 여러분 공자의 제자가 그 선생님, 죽음 이에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톡쳐놈아 살아서 일도 잘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했다 우리 예수님 나사로 무덤가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에 근데 그 영적으로 추세 보면요. 나사로의 영혼이 나사로의 영혼이 하나고 갔는데, 우주,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인간이 보세요. 인간이 뭐, 인간이 지, 저 발달해서 뭐 로켓터를 달나로 달라로 가고 저 하성으로 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저이 태양계를 넘어 저 높은 우주의 전국을 만들고 주민저 은하계 넘어, 천하게 넘어 전체 저 하늘 세계를 다시 내신 하나님이시오 아? 여러분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난 억울해서 그대로 못 있어 그대로 38년 동안 자리를 누워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이제 의지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영용돌리를습니다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나사로의 나사로의 여러분, 나사로의 영혼이 하늘나라가있다가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땅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그 사람이요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기 영혼이 육신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영혼이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건 내상상이에요 상상. 아, 예수님이 널 자꾸 부, 이 땅에서 부르잖아.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래서 나서는 영원히 하늘에서 촥 내려와서 자기 몸속에 싹 들어. 그래서 코로나 온 거야. 내가, 내가 상상해 본 거야. 자, 여러분. 오늘 일어나라. 코로나에, 코로나에 2년에, 3년에 크,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는 주님 말씀을 들고 운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게 해 주시오. 운명을 이기고, 할렐루야, 상황윤리를 이겨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할 줄 믿으시바랍니다. 나와 성령받으라, 성령받으라 사냥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받으라, 성령받으라. Hai, hai, 와 a i hai, hai, hai, hai, h i h a a i hai, hai, h a a i h a i h a a a a i h a a a a i h a a a a i h a a a h i a 쉬라 아, 평안해시라 내 흐르게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져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받 아, 아, 아, 아, 받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루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라 아, 아, 아, 할렐루야, 치놈받 지놈아, 치로받지라아라놈아 지놈아, 지놈아, 지놈아, 셔놈아에놈아라놈아 지놈아, 에놈아 지놈아, 지놈아, 지놈아, 지놈아, 에에 할렐루야 치받으니치받으라받으라치받으라 할렐루야 셀다 치료받아. 할렐루야 시로받았네 아제받아라제바나 시로받아 마 하이레쇼라 하시와시시 제라바라시로받는다에헤여시렐루 로네 할렐루야, 치로만나네 아들, 막 부르짖어라, 에이니라아부르지니라에휴에게와서와아부니야에휴레게라아부르지라에휴에게와서와 할렐루야, 할렐루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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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답받았니 응답 l u 니 할렐루야 응답받았니 네, 네. 마지막으로 부르자 한번 기도합시다 l 르 e l u 라아빠가네그 l e l u 와셔 와셔 a 자, 우리 주여 3차 가시고, 주여 3차 가실 게다가, 제야! 제야!